뭘 사야 되지? 늘 옆에만 서면 행복한 고민이 시작되네요 우선 마네시에게 두개 정도만 사간다고 전해둡시다 두 개만 사가면 되지? 어... 마네시의 허락도 떨어졌으니 깔끔하게 딱두개 담아줍시다 <웃음> 술취했 오늘 해볼 거는 이제 제목 보고 들어오셨다시피 이제 술 체스를 할 겁니다 예, 이게 어떻게 진행되냐면 우선 잔이 들어갈 크기의 넓은 체스판을 만들고 적절한 안주를 골라 옆에 놓아준 뒤 대강 그럴싸하게 잔들을 세워둡니다 술을 이제 고릅시다 그뒤 원만한 대화를 통해 어떤 술을 따를지를 고르면 됩니다 주정 일단 앞에 있는 건 소주? 쫄더구들 소주? 쫄더구가 소주가 낫지난한 판으로 끝낼 생각 없어 미안한데 아 그럼 여러 판 가게? 여러 번 좋으실 거야 시작 전 허세도 상대방의 기세를 꺾을 좋은 수단이죠 해서 지옥의 라인업입니다. 맥주, 소맥, 와인, 양주, 위스키 그리고 술만 있으면 너무 힘들 것 같아 추가시킨 탄산음료입니다. 아, 쪼미쪼미 아빠 옆으로. 그럼 경기 시작해 보도록 하죠. 내가 먼저 선하겠습니다. 자, 좀좀씨 이거 두칸 앞으로. 그치? 자, 마돌 차례. 네. 나의 나이트를 맛봐라. 그럼 온 백자 두칸 했다. 어, 잠깐만, 치수 할수 있나요? 안 아, 돼, 잡으면 무조건 해야 돼. 아... 이기기 위해선 독 해져야 합니다. 아, 네. 네, 첫 잔의 영광은 만네시의 차지가 되었네요. 음료수를 달라, 음료수! 아니지! 무슨 음료수야? 아, 참고로 말 중에 음료수가 있으니, 어. 그거 외에 다른 음료수를 마시는 건 반칙입니다. 반칙하지, 반칙하지 반칙. 마세요, 아, 반칙 반칙하지 마세요. 반칙하지 마세요. 반칙하지 마세요. 천천히 먹으세요, 그러면. 심판이 중재를 굉장히 잘해주시네요. 미지근해가지고 에이, 세팅 시간이 길어지다보니 어, 비교적 초반에 따른 맥주들은 상당히 미지근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안주 먹을 시간이 어, 없어요 진짜 초짜한테 이러기야? 아 참고로 만혜시는 체스를 드럽게 못합니다 그럼 한잔더 마셔 뭐 못하면 맞아야죠 난 이런 쫄다구들로 먹이지 않아 진짜 마셔. 라고 말하고 일초 만에 쫄딱으로 마시게 하네요. 얘 누구 아들 거야? 내 거. 엄마가 아, 그냥... 헷갈려. 어떻게? 해. 슬슬 취기가 오르나 봅니다. 아, 이게 이게 네 건가? 나도 취했나? 왜요? 저 생각보다 무서운데? 아차! 아빠님 이거! 정말 중립적인 심판이네요. 여기서 다, 다. <웃음> 야, 첫 소맥 맛있겠다. 아, 근데 건지 시원하지, 괜찮지? 오, 잘립니다. 시원하지. 시어머니 안에. 오늘 잘 먹다. 아제깐 음료수, 음료수 먹어 안돼. 네, 음료수 먹어. 내룩 따서 <웃음> 오늘 직업 만족도 진짜 최상이네요. 아빠 유라 대한항공. 그럼 엄마는 뭐야? 엄마? 응. 이분. <웃음> 저희 채널 오늘부터 국제 부부 채널입니다. <웃음> 짜자자자자.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지 아니지 아니. 이 경로로 위스키를 잡은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지 여기까지지. 아 뭐야 그거. 어 아, 이미 갔네 갔네 갔네. 카네데 깔렸네요. 맥주를 잡았습니다. 뭘뭘 아, 와. 우리 와? 이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졌는데. 엄마. 너너 너무 맹목적으로 아빠 심판이 너무 편파적인 것 같아 조금 진정시켰습니다. 아무튼 방금 실수로 저는 와인을 마셔야 하네요. 가세요 이거 메조미 뭐? 아, 미안한데 이거 술이에요. 에? 아 진짜? <웃음> 포도주예요. 포도주. 아 그래? 얼떨결에 십수 년 늙은이에게 술을 맹길 뻔했네요. 이 그냥 포구리아 굉장히 이득본 느낌? 아 어, 어, 쎄다. 이게 와인치고 도수가 세서 생각보다 마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너 이제 내려 와봐 아빠가 이제 따고 줄게. 아너 어, 다리 아프다. 이제 메조미 내려주고 본격적으로 털어봅시다너 죽었어. 아, 상대방의 음료수를 잡으면 그음료수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 아빠가 다 와! 어 응. 맛있게 드세요. <웃음> 어, 따버리고? 근데 메조미음료수따줄생각이신나제말 먹힐 걸 계산 못 했네요. 이연소 과인이라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야, 나 양쪽 다 사용했어, 이거. 근데 이거 뭐, 아, 뭐... 근데 진짜. 쉽지 않은 건만네 씨도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도박판 같다 되게. 아니야 야 아니야 아니야. 충격이 왜 나오는데? 아니라고 왜 그러지 말아 이때부터 슬슬 취기가 오르기 시작했나 보네요. 다시 게임에 집중해 보죠. 잠깐만 기다려 기다려. 응? 걔왜 거기 있어 근데 내말내말왜 여기 있냐고. 몰라? 물어봤어 한테 말아. 너왜 거기 있니? 아니야. <놀람> 아열미워응 얼른 드시고. 근데 내가 배웠거든. 절대 킹과 킹 앞에 비어두지 말아라 진짜 비어를 두고 있지 않긴 하네요 그러면 은 바로 그냥 퀸 드세요 오케이 이렇게 가겠다? 라고 센 척은 했는데 오, 이거 양이 생각보다 너무 많습니다 바로 반격해 줍시다 먹어야 그럴 거면 그냥 같이 짠을 하지 그랬어요 <웃음> 야이왜 이렇게 많아 자 드시고요 제 맥주가 잡혀버렸네요 <웃음> 저는 맥주 잡은 와인을 잡았고요 개 손해네? 그렇지개 손해지 아나 방금 킹먹았는데네또 드세요 체크 이제 슬슬 왕 압박에 들어가 봅시다 아. 응? 예. 왕이 뭘 해야지? 예좀되잖 걸려들었네요 메준미 음료수 엄마가 아빠 거 땄어 마네 씨도 저와 마찬가지로 메준미에게 음료수를 따주는 것에 눈이 멀어 술을 잘못 읽었나 봅니다 재밌다 재밌지? 응. 이제부터 재미 없어질 거야 난 분명히 약간 룰 설명해줬다. 말왜 여기 있어? 진짜 생각보다 훨씬 쉽게 넘어왔어. 근데 솔직히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자리가 없지 않았어? 아 얘가 응. 있었구나. 퀴로 잡으면 되지. 그러게. 응. 아 냄새 잠깐 맡는데 뭐야 이거. 나 지금 주유소 온줄 알았어. 아 제발. 아 이거 <웃음> 넘었써 이거. 알았어 알았어. 자 이렇게 이렇게 계속 가줄게. 이대로 끝내기엔 저도 뭔가 아쉬우니 딱한 번만 술을 물러주도록 해, 하죠. 그렇게 시간은 지나. 어느새 게임 후반부에 접어들었습니다 야 근데 판에 많이 없어졌다 이걸 먹긴 하네 아. 해나로 아. 포... 도망 바로 아. 포... 입 우리가 진짜 안 할까요? 아 제발 바로 포... 아. 진짜 슬슬 둘다 제정신이 아닌 듯합니다 그치. 또 함정을 설치했습니다. 마네시가 왕으로 앞에 맥주를 잡게 되면 뒤에 있는 소맥이 마네시의 왕을 잡게 되는 함정이죠. 내가 당할 줄 알아? 오 이번엔 속지 않았네요. 근데 이로 가도 나또 죽잖아. 그렇지. 근데 이로 와또 죽잖아. 그렇지. 그러면 단대로 도망 가야겠지? 그렇지. 그게 여기밖에 없네. 지혜롭구나 너. <웃음> 하지만 이건 몰랐겠지. 짜잔, 저는 퀸을 살리겠습니다. 짜잔, 체스룰 중에는 쫄병을 끝까지 이동시키면 원하는 기물과 교환을 할수 있는 룰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뭐 어차피 잡히는 거 아니야? 여기에 리스폰 되는 게 아니야? 어 아니야 기지 여기에 <웃음> 리스폰 되는데? <된대? 웃음> 왜? <웃음> 맥주가 엑스레이대로 바뀌는 마법. 아니 너무 불합리하잖아. <웃음> 멍청한 본인을 다해야죠 뭐. 아우. 다시 마네시의 차례. 집어넣고 아차 싶은가 봅니다. 와. 와마와 <웃음> 와, 와. 아차 했을 땐 이미 늦은 거죠. 너무 재밌어 브론즈랑 게임하는 거 같아. <웃음> 오... 저의 말을 어떻게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아, 받지 말라고... 진짜... 그럼 소원대로 이만 끝내주도록 합시다. 으윽... 네, 이로써 마네 씨가 이길 가능성은 0%가 되었습니다. 짠합시다. 짠 기왕 죽는 거 소맥이라도 잡고 가는 마네 씨. 짠~ 승리 후에 마시는 소맥은 역시 기분 좋네요. 으악. 좋아? 진짜 또 하려는 거 진짜 오랜만에 본다 아니야 <웃음> 자 고생했습니다 카메라 옵 그렇게 끝날 줄 알았는데 마네시가 이대로는 억울하다며 가져온 알까기 알이 장애되면 거기 적혀있는 주종을 마셔야 하는 룰입니다 가이바위보 엄마 성공 갑니다 성공 어? <웃음> 졸보네요 되겠어? 제게 기회가 찾아왔군요 무섭네 <웃음> 오케이 이거 섞을게 오 가능해 뭔가 혼자 마시기엔 억울해서 다시 제 차례 도왔겠다 만에 시것 하나 떨구고 같이 마셔야겠습니다 오, 오케이 어... <웃음> 어... <웃음> 어... 음, 너무 이거 진짜 탄산 하나도 없어 탄산 없고 밍밍한 소맥을 연달아 먹으니 속도로 어지러워지네요 이렇게 된 이상 만에 시의 양준말을 노려 역정각을 볼 수밖에 없겠군요 오, <웃음> 오케이 아. 오케이 <웃음> 짠 야. 야! 아 이거 너무 세다. 오, 그렇다니까. 유 응. 어유 어, 잘 먹는다. 아, 진짜 올라올 뻔했습니다. 왜 이렇게 세니 이거? 아 먹는 것만 소름돋아. 어떻게 다뭐 비었다 그래도? 접자. 오, 끝끝 어, 오늘 끝. 무슨 일이 있었더라? 끝은 무슨 그 뒤로 새벽 더 까고 잤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우리 가족은 행복합니다.